옛날 옛적에 소화라는 궁녀가 궁궐에 살았는데 임금의 눈에 띄어 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이후 임금님이 처소를 찾지 않고 결국 외로움과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었답니다. 소화가 죽기 전 임금님이 자주 다니는 담장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후 소화는 담장에서 피는 꽃 능소화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능소화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다고 해서 과거 급제를 상징하는 명예라는 꽃말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능수화의 꽃말은 그리움, 기다림, 명예 등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길가에 흔히 보이는 능수화를 그려볼 건데요 하얀 도화지에 깨끗한 물칠을 해줍니다 능수화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꽃인데요 깨끗한 노란색과 주황색을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칠합니다 밝은색 특히 노란색을 칠할때는 물감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원하는 밝은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랑, 주황, 빨간색이 종이에 번져서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왔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꽃이 만을 때까지 줄기를 칠해봐야죠. 싱그러운 연두색을 칠해줄 겁니다. 살짝 더리감을 가볍게 표현하면 돼요. 다시 꽃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꽃잎을 묘사해 주는데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묘사를 해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적당히 마를 때 묘사를 해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꽃잎의 인맥이나 좀더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면서 그려줍니다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금 전에 칠했던 줄기를 다시 그려봅니다. 한여름 강한 햇살을 듬뿍 받은 능수화에 붉은 색깔들이 묻혀 아름답습니다. 이런 능수화를 떠올리면 그림이 더 이쁘게 그려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좀더 잡아주고 꽃의 묘설해주면 짠! 이렇게 아름다운 눈수화가 탄생했네요. 자 모두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